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특집 영상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년도 시성조는 과연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했는가 2021년 총결산 베스트 제품 1, 2, 3위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임의로 제가 정했는 게 아니라 제가 작은 업체를 운영 중인데 1년에 1000대 이상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어, 거기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제품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보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미리 PC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비 구매자들도 전부 재밌게 볼수 있는 영상이니까 채널 넘기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항목 CPU부터 보겠습니다. CPU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유저들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뭐예요? 5600X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겠죠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5600X가 처음 출시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7, 80만원대를 넘어섰던 19,000K를 충분히 따라잡는 게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최소 프레임 방어는 1900K 레모버 한게좀더 낫긴 했지만, 평균 프레임이 요 30만원 중반에 출시됐던 5600. 비슷하게 뿜어진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6코어 12스레드지만, 기본적으로 멀티 성능이 기존 6코어 i5급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8코어급하고 맞먹는 멀티 성능을 보여줘서, 어 여기에다가 이제 10만원짜리 저렴한 비사오공 보드 받고, 그리고 2, 3만원짜리 쿨러 달아서 가성비로 많이 짜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당시에는 이제 12세대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 나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평소 이게 팔리던 어, 1월부터 10월까지는 어, 12세대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이제 고성능 게이밍 PC를 짜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뭐 3080, 3080 Ti까지 심지어 이 CPU를 넣고 판매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 요새는 12600K가 나오고 다소 이제 좀 주춤한 느낌이 있지만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내년 이제 1월달쯤 되겠죠 1월에 12400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와 좋은 경합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1위는 단연코 5600X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1년동안 게이밍 가성비 1위였어요 이거 보면은 저 제가 늘 만드는 cpu 가성비 비교했죠 거기서 총 12번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추천 제품에 들어가 있던 제품이에요 진짜 그래서 단연코 1위라고 할수 있겠네요 2위는 아쉽게도 뭐 차이가 좀 나긴 해요 5600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팔리긴 했는데 아쉽게도 5800X가 차지했습니다 5800X도 아쉽피 B450으로 충분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CPU죠 다만 얘는 이제 공랭으로 쓰면 CPU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서 어~ 쿨러는 좀더 비싼 걸 써야 되기도 했고 그리고 예, 가격대가 달랐어요. 58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만원대에 판매가 됐으니까 이 30만원 초반부터 30만원 후반 사이에 판매됐던 5 6 0 0 x 와는 꽤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좀덜 팔리긴 했는데 그래도 음, 비슷한 게임 성능에 좀더그 좋은 멀티 뭐, 성능을 원하신 분들은 종종 이 5800x 를 사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3위 같은 경우에는 인텔, 코, 어 i5 1만 400F가 차지했습니다. 이만 400F가 제가 이제 CPU 가성비 비교표에서 8번 정도 추천을 했었는데, 이게 추천을 못 받을 때는 아마 11세대 11,400F가 가성비가 좀더 좋아서 한 3번 정도 밀렸던 걸로 기억하고, 한 번은 이상하게 이제 제품이 완전 품절 나는 바람에 가위 급격히 올라서 추천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한 계절 정도 빼고는 꾸준히 추천받았던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판매량이꽤 됐습니다. 물론 뭐 5600X한테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1, 2, 3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등변인데 추천했던 제품들은 만백 10, 그 F 있죠. 만백 1위라고 적어놨네 만백 F 요것도 이제 꾸준히 추천받았던 제품이죠. 아시다시피 어, 전세대가 아닌 전전전세대 7700i7 그거랑 어, <웃음> 맞먹는 성능을 보여주는 단돈 9만짜리 CPU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8회 정도 추천을 받았고 꾸준히 사랑받는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어 11세대 11400 F도 한두번 정도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꽤나 괜찮은 가성비로 어 지금은 좀 비싸서 별론데 예전에는 괜찮은 가성비로 몇번 판매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CPU는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가성비로 각광받다가 몰라간 제품이 몇 종류 있는데 일단 3600하고 3300X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3600 같은 경우에는 16만원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때 16만원이니까 이제 1 4 0 0 f 랑 가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1 4 0 0 f 보다 이제 레버버가 하기 쉽고 요거는 이제 A320 보드에서 레버버가 되니까요 심지어 EXA320이라는 6만원 중반에 아주 저렴한 보드에서도 이거 성능 거의 다 풀로 뽑아졌거든요 그다음 레몬 박았으면 진짜 가성비가 좋았고 어, 멀티 성능은 이제 만삼 F보다도 좀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 추천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샌가부터 막 20만원을 넘어서서 2 0만 중반 막 거기까지 올라가고 물건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천을 못 받는 제품이 되었고요. 3300X도 한 13만원 할 때는 12만원, 13만원 정도 할 때는 이만0 F를 제치고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1100F보다도 게임 성능이 잘 나오고, 뭐, CP u 성능도좀더 좋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아시아피 이것도 제품이 안들기 때문에 각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한 5월, 6월까지만 추천하고, 그 뒤에부터는 제가, 어, 가성비가 별로라고 쓰지 말라고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 1700F도 있는데, 1700F도 한 너댓번 가성비 좋아서 쓰는 거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뭐, 12600K가 나오고 난 뒤에부터는, 이거는 쓸 이유가 하등 없죠. 네. 근데 나 이거 5600X하고 비교했을 때도 게임 성능이 좀 많이 쳐지는 바람에 이거는 멀티 성능이 굳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아니면 인텔을 선호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사실상 추천을 많이 받기 어려웠던 제품으로 기억합니다 어찌 됐든 한때 잠시나마 가성비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너댓 번 추천을 했던 기억은 나네요 자 그렇게 가성비 각광받다가 떡나간 제품도 어 보여드렸고요 이 CPU는 마감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결국 명예의 1위는 5600X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픽카드 한번 볼게요 그래픽카드는 이거 아마 예상 못하시는 분도 많을텐데 3070이 사실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어? 손준이3070 개비싼데 이게 가장 많이 팔렸다고요? 이게 초기 출시가는 사실 65만원 정도였어요 65만원 정도에 판매됐고 이제 좀 비싼 제품도 70만원 정도면 샀었거든요 70만원 초중반이면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많이 올라서 뭐 120만원, 130만원 하게 된거죠 그 채굴 때문에요 거의 두배 가격으로 올랐는데요 그래도 일반 유저들이 이거는 꽤 많이 사요 왜냐면2 0 8 0 t i 야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2080ti는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게 한 140만원 정도 하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3070은 신형인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 100만원대가 넘어가고 난 뒤에도 꾸준히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뭐 채굴 능력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논NHR 아, 판매할 때요. 그래서 이거 제법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고 이게 이제 또 FHD 풀업하기에 적합하고 QHD 중상업, 상업 정도로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마지노선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상공치공이 제일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상공채공을 제일 많이 판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굴, 일반유저 뭐다 포함해서요 자그 다음은 상공60테아가 됩니다 2위는 상공육공티아에는상공치공하고 거의 동일한 채굴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면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유저 입장에서는 상공치공을더 선호하지 상공육공티아를더선호하진 않죠 어, 다만, 이게 정상 가격일 때는, 50만원, 중반에서살수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 3070보다 한 10만원 쌌어요. 10만원 이상 쌌죠? 12만원? 이렇게 쌌고요. 이제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 편이라서, 한 15%쯤 나거든요? 15% 12% 사이? 그래서 요것도 꽤나 많이 팔렸습니다. 다만, 채굴이 흥하고 난뒤부터는 사실 거의 대부분 물량이 채굴에 빨려가기 시작했고, 제가 근근히 어떻게 구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잘들어지않아요 여튼 이 상공육공 ti가 두 번째로 많이 판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은 이게 더 예상이 안 될텐데 상공육공이에요 아니 성전이 상공육공 상공육공 ti 비교하면 성능 많이 떨어지잖아요 쿠다코 개수만 봐도 이거는 너무 적은데요 성성 진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컴퓨터 좀 아쉬운 분이 할수 있는 얘기야 어, 3960 Ti와 3 6 0은 20% 이상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60이라 하기에는 60이 너무 처져요 그래서 저는 잘안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들 드론 족족 나가요. 제가 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이거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어쨌든 3960 Ti 보다는 한 1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프레치 타공을 즐기기 위한 뭐3 0 0 시리즈의 막내 그래픽 카드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 가격인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100만원이 안 넘어요 이 앞에 두 개는 채굴때문에 지금 100만원 넘는데 얘네, 얘네는 100만원 안 넘고 80만원 이 정도면 하 사거든요 뭐잘 사면 70만원에도 샀으니까 초기 출시가 말고요 초기 출시가 그 조금 더 싸긴 했어요 하여튼 이것도 은근히 좀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1, 2, 3일은 나란히 엔비디아 제품이 다 차지했고요 가격대도 근접해 있는 제품들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 0 0만짜리그카 뭐 170만 째극가 이걸 쉽게 지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 심리적 방어선이라는 거죠. 완분체각이 300만 원 이거는 좀 너무 높잖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픽이었어요. 그외에 이제 1, 2, 3이는 아니지만 성조가 좀 추천하는 극화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전 6,900 XT를 무슨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80 정도면 사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정도면 얘는 초기 출시가보다 한 2, 30만 원밖에 안 올랐고 3 0 9 0보다도뭐 여러 마시듯 스팀 게임,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한다 그러면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6900XT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일부 저사양 게임에서는 좀 끊기는 증상 비슷하게 드라이버 문제로 있기 때문에, 어, 저사양 게임 위주로 하신 분한테는 추천할 제품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RTX 3080요. 이것도 최고의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3080ti나 3090보다는 비교적 가성비가 좋은 상급 모델에 속하기 때문에 나름 좀 나갔었습니다. 네 요새 한 170만원 넘어가고 거의 200만원 근처에 인접하니까3080 판매력이 확실하게 주춤한 것 같습니다 초기 출시가는 한 1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던 제품이거든요 한때 가성비를 각끔 봤다가 몰락한 제품인데요 6700XT 이거는 처음 나올 때 75만원에 도 판매가 됐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10만원, 120만원 하죠 그다보니까 나올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가성비가 아, 별로 안좋다고 이거 3070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3070은 좀 다용도로 쓸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채굴 같은 것도 상0 7 0이좀더 좋다는 이유로 6700ST는 현실점에 물건도 적게 들어오지만 인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성비를 각각 봤다가 지금 딱딱한 제품이 3070Ti가 있습니다. 3070Ti 처음 출시될 6, 7월경에는 이거 정말 괜찮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은 그때 상0 7 0이한 130만원 하다가 3070Ti 나오고 난 뒤에 갑자기 90만원 떨어지고 3070Ti가 100만원, 110만원 사이에 살수 있게 포지셔닝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3070의 가격을 낮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거죠. 어 덕분에 나름 조금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한 8% 정도 좋은데 음 10만원 더 주고 살수 있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3070을 어 대신 살 수, 싸게 살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나올 땐 좋았는데 한 8월부터 얘도 가격이 팍팍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140에도 못 사죠. 160, 70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보니 지금 와서는 가성비가 떡나게 해서 요거 두개는 사기가 조금 불편한 가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비교표 제가 매달만 올리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에서 3070이 4회, 3060Ti가 4회 차지했습니다 아 역시 잘 팔리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예요 그나마 딴 애들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았던 적이 있던 제품이란거죠 70이나 60Ti나 그 60이나 80은 사실 1회, 1회였고 어, 6 9 0 0 x t 도 2회인가 차지했었고 6700XT도 한 2회인가 차지했었어요 3070Ti는 사실 추천 제품을 차지한 거는 이것도 뭐두 번이긴 한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지금 와서는 얘 둘은 너무 애매하고 요거 둘은 뭐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고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잘안 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 여전히 3070이나 3070Ti가 제일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조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시성조가 확인한 어, 판매량 1위는 엔비디아의 RTX 3070이 그래픽 카드 부분에서 차지한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케이스 부분 케이스 부분은 저희 매장에서 거의 절반이 이걸로 나가요 DLX1 이거 다나와 아마 구매 후기도 하도 5,6천개가 밑에 댓글로 되어있을 거고 이 제품이 일단 추천받은 가장 큰 이유는 강판 두께 때문입니다 10만원 이하의 평균 0.9T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은 이 DLX21밖에 없어요 아 물론 d l x 2도 있긴 한데 똑같은 간판을 썼으니까 그런거고 어쨌든 이 DLX212 시리즈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DLX21 메시는 전면 메시 타입인데다가 기본 펜 4개 풍량이 나름 괜찮은 제품을 제공해주고요 LED 온오프, LED 색상 변경 심지어 이제 요새 개선개선 개선 많이 돼가지고펜 기본 속도 변경도 3핀 꽂아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도 이제 달아야 됐거든요 케이블을. 근데 지금은 안 달아도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화이트 부분 측면을 원래 검은색 베젤이었는데 뭐 흰색으로 바꿔준다든지 어, 여러가지 개선이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펜 분량도 차츰차츰 줄어가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제가 다크플래시 브랜드 자체를 조금 고평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자체 개발을 하는 데다가 유저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게 개선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임이에요. 이 회사 말고, 어, 뭐, 그렇게 해주는 데가 브라보텍도 있고, 아이구스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회사들 말고, 여러분, 이제 주로 사는 회사들 있잖아요. 어디언 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사들, A사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해외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를 싸게 업어와서 어떻게든 싸게 판매 많이 해보겠다. 이래 들고 오는 시기라서 개선이 잘안 이루어지는 반면, 이 다크플래시 브랜드 아니면 뭐 브라보텍 아니면 R구즈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들은 그런 변경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더 가성비 있게 살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DLX1 같은 경우에는 최고 사양의 제품을 때려박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도 좋고 쿨링도 좋은 제품이라 10만 이하의 진짜 저희 이제 평균 견적이 보통 한 250만에서 300대거든요 이 사이의 제품에 가성비로 넣기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팬 분량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그 지지대죠 그래프카드지지대이게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두 개는 솔직히 좀 단점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다 감수해도 살만한 가격도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사랑받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2위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텍 어, 3000M이 차지했는데요. 이거 원래 저는 3100M을 밀었었어요. 3100M에는 기본 컨트롤러 포함이 되어 있고, 펜, 이제, LED가 변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다소 고가라서, 이제, DLX2라고 경쟁이안 됐거나, 아니면은, 좀잘안 팔리는 가격대를 형성하겠다 생각했는지 몰라도, 브라보텍는 3100M을 이제 단종시키고, 3000M 위주로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펜, LED 색깔이 변경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컨트롤러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래도 이제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 펜의 성능이나 LED 고정은 좀 아쉽지만 케이스 마감이 7만원대 케이스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10만원짜리 케이스 들고 와서 비벼도 이거랑 마감 차이가 없거든요. 아마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알거예요 근데 조립 편의성도 괜찮은 편이고 보라부터 a s 응대도 괜찮기 때문에 여전히 사정, 사랑받는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1, 2위가 한 200만원 견적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라 생각해요. 거의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의 80%는 요 1, 2위로 해결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좀더 고가형 제품인 P600X라든지, 메시파이2라든지, 아니면 저가형들 같은 이 M60, 아니면 S700,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갔는데, 걔네들은 이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크지가 않아요. 어, 근데 단어에서 보시면은 이 M60이 꽤나 높은 등수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제, 3만원대 케이스 중에서는 나름 괜찮은 마감. 근데 3만원대 케이스에 마감 바라면 안 돼. <웃음> 그 중에서 괜찮다는 거지. 뭐, 요 앞에 두 개랑 비교하면은 택도 없는 제품이긴 해요.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넘게 나니까요. 하여튼 뭐,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옵션도 가지고 있고, 비싼 반지 필름 옆에 발라줍니다. 예전에 이거 한번 유리 파손되는 걸로 케이스 하는 시끌뻑 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싼 반지 필름 옆에도 발라주고, 그다음에 LED 온오프 기능도 있고, 3만원짜리 초중반 제품 치고는 괜찮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펜 6개 제공해주고. 그래서 요거 좀잘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좀 사양이 높다면은, 이 케이스를, 어, 막 권장하진 않는데, 한, 중사양, 중저사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그 외에 성조가 추천한 핀몇개 있냐? 아, 하면은, 일단, S700 케이스. 이게 처음 출시할 때 6만원대인데, 지금은 4만원, 중후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요거또 여섯 개의펜 기본 지원해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폭이 좀더 넓어서 조립하기 편한 케이스입니다.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아이구즈 해치 8요 케이스도 5만원대 중반에서는 거의 0.8T에서 0.7T 사이인데 0.8T에 가까우 0.7T를 할게요. 0.76T, 7 7 t 정도가 나오는 평균 두께가 좀 두꺼운 케이스예요. 요것도 품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둘이 조립하기도 편한 편이고요. 요거 두 개가 1, 2, 3위가 아닌데도 추천을 할 만한 시성조 픽이었고요. 한때 가성비로 가끔 봤다가 몰라간 제품이 있는데, 에코 6펜인 것 같습니다. 어 에코 6펜이, 이게 3만원 이하에 가장 먼저 6개의 펜으로 팔았던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름 자체가 6펜이에요. 물론 뭐, 한정적인 이벤트로 조금 더 일찍 시작한 몇몇 모델들도 있긴 하지만, 얘는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이름부터가 6펜이잖아요. 펜을 6개로 팔았던 제품이고요. 어, 처음 출시했을 때 2만원 후반대였거든요. 3만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뭐, 괜찮다고 많이, 그, 인플루언서들이 그 떠들어댔었는데, 유튜버들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요새 나오는 캐스트라고 비교하면은, 강판이 너무 얇아요. 어, 그, 스탠드 오프라고 하죠. 그, 멤버도 지지하는 역할한 안나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쉽게, 마모돼서 어, 헛돌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팬 분량도 꽤나 높은 편이고, 가격이 있다보니까 품질이 좋지 가 못합니다 여기서 진짜 몇천원만 더 줘도 확실히 이거보다 품질 좋은 이제 M60같은게 있고요 여기서 만원 정도 더 주면 은어 품질이 비교도 안되는 S700같은게 있다보니까 요새는 이게 잘 안팔리는 것 같아요 물론 단아 인기순위는 에 꾸준히 10위권 안에 진입하는걸 볼수 있으나 저 입장에서는 이거 잘 안팔립니다 잘 안팔려서 일단 순위가 처음엔 좀 높았지만 떡넉한 제품에 제가 넣어뒀어요 그런데. 근데 그건 이제 또 식스 팰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카가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판매가 지지부진합니다. 왜? PC 한번살려면돈좀 때려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케이스에서 많은 2만원 아끼려고 안 하더라고요. 요새 전체적으로 중간급 정도 되는 한 5만 원대에서 8만 원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 DLX 2 1이 뭐. 제 생각엔 내년에도 여전히 각광받는 케이스될것 같아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물론 이외에도 괜찮은 케이스 여러 개 있었지만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넣지는 않았어요. 재미삼아 보는 영상이니까 아몇어서 어, 아쉽다 라고 밑에 댓글 남겨 주시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 이게 제일 잘 팔렸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부분입니다. SSD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970에 v 라든지 아니면 p m 981 이런거 위주로 팔았던거 기억하실겁니다 근데 올해 오고 난뒤 부터는 거의 한가지 제품만 계속 꾸준히 밀었죠 어떤거냐면 SK하이닉스에서 만든 P31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발열이 낮아요 전력소비량이 적습니다 노트북에 쓰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인데다가 성능도 떨어지지 않아요 발열 낮다보니까 방열판에 없는 메인보드에 꽂아도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량을 아직까지 한 번밖에 못 봤을 정도로 그 판매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내가 500개 선판것 같거든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불량 자체가 낮아요. 그 가격도 품질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요. AS간도 충분히 빵빵하고 수면도 깁니다. TBW 자체가 길어요. 그다보니 아무래도 뭐 온라인에서 입소문 탔고 그리고 여러 그 영상 매체에서도 괜찮다고 다루어서 이게 진짜 많이 팔려요. 초창기에는 뭐, 환상 이슈가 좀 있긴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좀 옛날 메인보드나 아니면은 노트북에 이 P3이라는 게 제품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아마 내년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팔리면은 지금 품절이에요. 500기가는. 자, 그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PM9A1을 뽑겠는데요. 요거는 970 프로에 약간 하향시킨 OEM 버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 970 아니, 980 프로. 980%보다 프로 훨씬 싸요. 가격이 거의 한 절반 가격밖에 안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데 어 이것도 초창기에 이슈가 있었어요. 속도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펌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OEM 제품이라서 펌웨어 자체도 지원안 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 해결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가성비 좋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0기가 기준으로 8만원 정도만 하시면 살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음... 어, 속도 어, 그 PCI 4.0 지원하는 M.2 보송량의 제품을 저렴하게 쓰고 싶다면 여전히 인기일에 팔릴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좀 의외의 제품일텐데 MS500이 차지했습니다 아 성조님 MS500 함으로 갔잖아요 사타 방식인데 이게 세 번째 잘 팔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거든요 딴거잘안 선택해요 9 8 0프로도잘안 사고 979 에보플러스 잘안 팔리고 뭐 그렇습니다 어, 웬디 블루도 잘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 이 마이크론이 세부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이거 이제 사타 제품에다가 디렛리스도 아니고 뭐 TLC 랜드 썼고 품질도 그럭저럭 만족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하거든요 에이 성준님찾아 보니까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게 있던데요 이거보다 더 저렴한 애들은 이제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컨트롤러는 너무 싸구려 썼다든지 아니면 디렛리스 아니면은 또뭐 재생 랜드 아니면 QLC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비교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마지노선 제품이라고 제가 하도 떠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제품을 이제 좀 저렴한 100만원 이하의 PC에 넣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MX500이 1 테라 이상 버전부터는 d r 용량이 하향먹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1 테라 이상 쓸 거면 은 그냥 S3에 쓰십시오 자그 다음은 이제 이 등수 안에는 없었지만 제가 추천했던 제품 S3에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구치고 에버플러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치고 에버플러스는 아무래도 가성비가 피사일보다 좀 떨어지고요. S3은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사타 제품이라서 1, 2, 3순위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우선 추천하기도 어려운 제품 그냥 그 1, 2, 3번이 마땅치 않을 때 <웃음> 없을 때 아니면 은뭐 이상한 가격이 폭등했을 때나 한번 선택해 볼 만한 제품 정도로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때 가성비를 각광받다가 몰락한 제품이 몇개 있는데요. 일단 PM981입니다. 이거는 이제 970에 v 의 OEM이에요. 그 981A는 970에 v 플러스의 OE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지금 거의 같은 가격에 p m 9 a 1 팔죠. 이거는 이제 980 프로의 o e m 이랬거든요 이게 월등히 좋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가격이 비슷하니까 이거는 팔일이 없는 거죠. 올해 들어서는 솔직히 거의 판 적이 없어요 뭐 품절 나지 않는 것 이상은 그 SN550 있는데 이거 웬디 블루 엔더트 방식인데요 속도는 사타보다 좀 빠르긴 한데 처음엔 TLC로 판매하다가 요새는 QLC가 섞여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QLC 랜드 드어간 애들은 확실하게 좀 느리거든요 이거는 지금 와서는 가성비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제품은 한때는 내가 추천했다가 요새는 추천하지 않는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ssd 부분 가장 가성비 좋다 라고 할수 있는 고품질에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p31로 꼽혔고요 이게 판매량도 1위로 등극 했습니다 그 다음 컬러 부분 보겠습니다 풀러 부분은 팔라딘 400 이거 5월에 출시한거예요 5월에 5월에 팔라딘 400이 어? 제일 많이 팔린것 같아요 5월에 출시했는데 불구하고 야성준이 그게 돼요? 그게 되더라고 요새 12600K나 5600은 대부분 다 이걸로 나가거든요 이거 아니면 RC410인데 RC410 별로 안나가요 이게 잘나가는 이유가 몇개 있긴 있어요 일단 처음에 나올 때 특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19800원에 팔았습니다 2만원 안했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두달 동안은 이거밖에 안팔았어요 계속 특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다가 무법 방지 키 그러니까 여러분 MD 제걱정되는 게 뭐예요? CPU 무법되는 거잖아 조립할 때 분해할 때서을 제도파 할때아니면 택배 보낼 때 일단 무법 방지 키스 일찌감치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없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발빠른 호환 키트 그러니까 이거 요번에 마이츠 600K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1700그 호환되는 키트를 같이 제공했었거든요. 을하튼 그 해당 이유 때문에 이거는 이제 꾸준히 사랑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뭐이사존이나 이런 데 리뷰 찾아보셔도 가격에 비해서 성능 좋다고 하나같이 입을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써봤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3만원 미만의 쿨러에요. 이거를 막 7만원짜리 10만짜리 원 쿨러에 비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제가 이게 싸고 성능이 그럭저럭 주문급은 나와서 베스트셀러라고 생각 하지 절대 상위 틴킬 한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니까 적당히 여러분도 어, 이거 제품은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한 3만 원 이하에서 와, 진짜 쓸만한 제품이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위라 하더라도 딱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n j x t 크라켄 X73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성자님 개 비싼데요 <웃음> 라고 할 수도 있어. 사실 이게 그 요새 저렴한 수냉 쿨러도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그다음 LED도 포함되어 있는 애들 똑같이 AS 막 5년, 6년에 지원해 주는 애들.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거는 약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좀 내린 거예요. 원래 한 30만원 가까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20만원 중반에 사거든요. 좀 내린 건데, 그래도 여, 여러분은 비싸도 생각할 수 있어. 다만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크라켄 시리즈가, 물론 원래는 7.2였지만, 이제 약간 윤열돼서 7.3이 됐는데, 정말 오래전에 나왔던 제품이죠. 꾸준히 잔 이슈가 없었던 제품이고요. 그 이유가,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어, 제가 판매한 순냉 쿨러 중에서는 가장 분량률이 적었고요 터지는 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펌프 분량, 펜 분량 있어 가끔 있어, 가끔 있는데 LED 분량도 이제 종종 있고 근데 그게 분량이 나더라도안 터져 어, 좀 저가형 같은 경우는 펌프 분량이 나으면 사실 펌프 쪽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펌프 바로 옆에 케이블이나 아니면 아예 펌프 자체에서 근데 이 제품은 펌프가 안 움직인데도 누수 생기는 거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름 돈을 투자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AS가 보통 5년이나 3년인데 얘는 6년을 지원해주고요 6년 지난 지원해준 제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전히 비싸지만 신뢰도 높은 그리고 성능 좋은 제품을 원한다고 할때 가장 추천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좀 비싼 제품에도 불구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같은 경우는 사마시스의 소쿨 이게 RC400이랑 RC460 둘다 제가 같은 항목에 넣어놨는데 사실 뭐 다른 제품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LED, 그 RGB LED 있는 거고 앞에 건 없는 건데 요 놈도 이제 무법 방지 키트 지원해주죠 근데다가 마찬가지로 3만원대 쿨러인데 4, 5만원짜리 쿨러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정도 성능을 보여줘요 물론 뭐7만짜리1 0만짜리 이기는 건 아닌데 그래서 확실하게 성능 괜찮고 가성비 괜찮고 무법 없고 뭐 화환성 나쁘지 않고 그런 쿨러라서 팔라딘하고 똑같은 이유로 많이 판매가 된것 같습니다. 팔라딘도 이번에 LED 버전 나오긴 했지만 그 아무래도 RC 4 6 0을 LED로 쓸 때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 2, 3등요 순으로 저는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등수 외지만 또 판매가 많이 됐던 게 NMX 리큐맥스 360. 그 리안니, 뭐 AIO360, 240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어, 그거 말고도 뭐 농협 D15라든지 어세신 3라든지 AK620라든지 이 다양하게 판매가 됐었습니다. 걔네들은 그 이제 판매량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 적지는 않았어요. 그것들도 전부 다, 다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 베스트셀러로 뽑힐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씩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슈가 없는 한 사실 있잖아요. 뭐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리뷰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등수가 어차피 자주 바뀌어요. 그다 러 보니까, 뭐 하나가 확실한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판매량은 요렇게 1, 2, 3, 위로 판매됐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쿨러는 사실 고만고만한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요. 자, 그다음 파워를 한번 보죠. 파워는, 이건 좀 편향적이야. 왜냐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꺼나 시선일 걸 많이 써요. 이유가 있는데, AS 센터가 기본적으로 내한테 친하기도 하고, 편해요. 근데다가 초기 불량이 제 경험상 낮은 편이었거든요. 물론 나랑 경험이 다르게 나는 불량을 많이 봤다고 떠드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개, 20개 썼는 게 아니라 1 0 0 0 단위로 썼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소닉 제품하고 많이 끌얼마나 팔았을까요? 맨날 저걸 월간 견적 집어넣는데, 근데 유튜브 시작한지 3년이 지났죠. 벌써 4년째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저한테 신뢰도를 잃지 않은 시소닉과 하고 많이 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등수는 사실 크게 신경 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시소닉가고 많이 꺼를 일단 우선적으로 이어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적어놓긴 했지만 아참 많이꺼 쓸 때는 저는 이제 좋은 제품이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라고 생각해요 딴거 그 제품 가져오고 하는데 성조가 추천하는데잘 고장난다 그러면 안돼뭐 쌀콜론이라든지 뭐 캐슬이라든지 이런 거 걔네들은 이제 OEM 공장이 달라요 OEM 공장, 이제 서파 OEM 혹은 하이파워라고 하죠 거기 OEM 공장에서 쓰는 게 불량률이 확실히 덜해요 어, 퀄리티 컨트롤라고 이 하죠 QC가 잘 돼서 나오거든요 시선이익은 뭐 전체적으로 불량률 분량, 비슷하니까 <웃음> 어느 라인을 쓰든 별 상관없고요 하여튼 그거 꼭 한번 주지시켜드리고요음이 외에도 사실 뭐 FSP나 에브가 고 NMX 것도 어느 정도 종종 나가는 편입니다 어, 델타도 응근슬도좀 나가요 그러니까 요 제품들은 전부 다 품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냥 있잖아요 파워는 이렇습니다 그냥 안 쓰는 제품들이 몇개 있어요 뭐 A사, Z사, G사 이런 걸 일부러 잘안 써요 왜냐하면 거기 불량률에한번 크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파워는 그냥 이 순위를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주긴 했지만 여러분도 뭐 충분히 여러분 남대로 여러분 경험상 불량이안 나고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런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 이제 보드 보드도 나름 중요하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음... 자 음. 터프 보드를 정말 많이 선호했었어요. 특히 5600X8 때. 이유가 있었는데 박교포를 민 사람도 있을까요? 박교포가 버그가 있어. 3 2 0 0제댁 표준 램을 꽂으면 2666으로 클럭 다운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발생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제가 자주 봤어요. 이게 발생하면 은 골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램을 잡아줘야 돼요.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해결된다고 런데 안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터프보드를 많이 추천했었는데요 터프보드가 바퀴포보다는 그래도 2만원 이상 비쌌죠 그래서 이거 추천하기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바퀴포보드보다 분명히 터프보드가 전원부도착했고요 초기 불량도 낮았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버그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터프보드를 좀더 판매를 했던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제가 꾸준히 추천해왔던 터프 B40 프로 게이밍 s t 컴보드는 이제는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되고 어, 5600x 최고의 단자가 생각했는데 저거 단종되면서 이제 s 프로 s나 아니면 프로 2 버전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시려면요두 가지 버전을 바꿔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좀 가격대가 지금 얘기하는 이 터프보다 그냥 터프 프로 게이밍보다 만원 혹은 2만원 이상 비쌌기 때문에 가성비 면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이거 그 지금 s나 2 추천하면 그 돈에 뭐 2만원 더 버텨서 뭐박격포까지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터프 b50m 까지 어, 그럴 수 있어 여튼 1년 동안 아, 시세를 많이 졌던 보드예요자그 다음에 이제 박격포 맥스입니다 박격포 맥스가 제가 얘기하는 그런 버그가 있지만 사실상 레모보 수동으로 하실 분들한테는 그 전혀 문제가 되는 버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박격포 맥스 정도면은 5600 5800쓰인데 아무 이상도 없고 어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했었어요 얘네는 얘는 8만원 정도 판매가 됐었습니다. 지금이야 올라서 뭐 9만 5천원, 9만 8천원 이렇게 하던데 <웃음> 거의 2만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1만 5천원에서 2만원 사이에 올랐던데 그래도 이거 한참 이제 잘 판매하던 뭐 5월, 4월 이럴 때는 8만원 정도라서 정말 가성비가 좋게 5천 6 0이나 5천 0백한테 조합해서 쓰기 좋았던 보드였습니다. 전업부 품질도 이 터프랑 별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초기 분량은 조금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버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거의 계속 밀었던 것 같은데, 이, 터프 게이밍 B50 플러스입니다. 이걸로 밀었던 이유가 있는데, 어, 터프 저, 엠보드는, 450 엠보드나 550 엠보드는, 이게 슬롯이, 첫 칸이, 그, 1레인 슬롯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픽카드 꽂는 슬롯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글카 두꺼운 거 쓰면은 아래 포트가 가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엠보드 못쓰고, 그냥 풀사이즈 보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5600이나 5800에 뭐 3080급 이상 그래픽카를 단다고 하실 때요. 어 3080급 이상 그래카는 대부분 뭐 2.7이나 3실롯에 가까웠기 때문에 보드를 잘못 고르면은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요 B50 플러스부터는 아시다시피 방열판도 훨씬 커지고 드라이브 모습에 썼기 때문에 사실 5900 같은 거쓴 데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 제품도 인기래 판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팔렸더라고요. 1, 2, 3, 1, 5. 요새는 이제 이 박해포 육스보다3번이더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대충 저희 판매량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적지는 않았지만 순위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어 괜찮았던 제품들 뭐비오0 박해포도 있고 X570 프라임 프로도 있고 뭐 e x a 3 2 0도 있죠. 진짜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드는 보면은 이제 인텔 보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그냐면은 사실 작년 한해 동안 인텔은 판매량이 AMD한테 확연히 미쳤, 못 미쳤어요 뭐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확연하게 안 팔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AMD 보드로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 한때 가성비 좋았는데 떡락한 제품 중에 이게 들어가요 아펙스 성준이 이게 뭔 소리예요 아펙스 보드가 아마 12세대 출시되기 전부터 20만원 그리고 17만원 이렇게 판매됐었어요 기억나죠? 그때 한참 떨이했었는데 12세대가 잘 나올 거 알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빨리 재고 처리를 한 거지 그래서 좋다고 그거 사고 11900 꽂아 쓰거나 뭐11700 사서 꽂아 쓰는 분몇분 분 봤어요 근데 지금 12600K 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보드가 아무리 좋아 봤자 뭡니까 CPU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Z590 아펙스 보드는 참 좋습니다 난 그거 인정할 거예요 문제는 12세대 12600K한테도 11900K가 얻어 맞아요 심하게 얻어 맞습니다 예전에 제 리뷰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뭐 그보다 못한 CPU 넣었다 쳐요 아니, 심지어 아펙스에 만 10, 100F 넣어 쓰신 분도 있더라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보드 자체는 참 좋은데 가성비는 좋지 않은 보드로 아펙스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어, 기본적으로 어, PC를 구성하는 제품들 어, 그동안 많이 판매됐던 2021년 한해 동안 제일 많이 팔린 제품들을 여러분한테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이 어떤가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물론 그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경인정을 찍기 때문에 거기 제품 위주로 판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편향적인 뭐 그런 느낌도 있을까요? 하지만 보시면 제가 지금 꼽은 애들이 대부분 다다나와 인기순위에 들어가 있을까요?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영상 보신 분들 업체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터무니없는 순위는 아닐까요뭐 1, 2, 3이는 아닐지언정 베스트 10위안에는 다 들어간 제품이 아니었을까 어, 한해를 잘 책임진 제품들 정말 품질 좋고 가격대도 괜찮던 제품들이 아니었,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올해 안에 수고하셨고 다음 한해도 파이팅합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빠이빠이 갑니다